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역북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, 이 현장은 지금 전용면적은 조금 좁게 나왔지만 포베이 어, 구조로 구조도 굉장히 좋고 햇살도 잘 들어오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넓지 않은 집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위치적인 이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역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백 쪽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용인시청 쪽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위치적인 이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택지 개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도 좀 상당히 많은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어. 굉장히 넓은 테라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세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제 금액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하지만 좀 넓은 테라스 세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니까 영상 보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은, 좋은 세대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